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 중에서도 드라이버의 탄도를 높여서 좀더 공이 높게 떠서 채공시간이 길어지게 만들면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냐 먼저 첫 번째 공이 좀 낮게 가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없는 여성분들 공이 맞자마자 얼마 뜨지 않고 바로 떨어지면서 굴러가는 공이 많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드라이버 탄도를 조금만 더 높여줌으로 인해서 캐리 거리가 월등하게 더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총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는 공을 올려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방법으로 공을 올려 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공을 위로 올려놓고 높게 올려 치겠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게 티를 꽂으시는 거 네. 티를 높게 꽂아서 컨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티를 높게 꽂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하이볼 바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티만 치면서 공이 붕 높게 떠서 거리가 얼마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또 티를 높게 꽂게 되면 높은 공을 맞춰야 되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덮어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공을 띄우기 위해서 티를 높게 꽂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덮어서 낮게 눌러치게 되면서 공이 전보다 더 낮게 네,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공을 올려치겠다고 머리를 뒤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어퍼블로스윙을 우 만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당겨주시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드라이버 뒷땅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퍼블로우에 치킨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높게 는 뜨지만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네, 극단적인 슬라이스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공을 높게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T 높이는 조금 높게 올려 꽂으셔도 되고 평상시랑 똑같이 높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의 볼 위치도 전과 같이 전과 같은 위치에 두셔도 되고 약간은 왼쪽에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드라이버에 뿌리치는 흔히들 왼발 뒤꿈치 선상이라고 하는데 왼발 뒤꿈치 선상 두셔도 되고 약간 왼발 발가락 선상에 두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체중 이동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드라이버 거리에 탄도를 드라이버 탄도를 높여서 거리를 바꿔서 보내 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체중 이동은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특히나 왼발의 바깥쪽 부분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몸이 왼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공을 치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이버를 쓰러치게 되는 체중이동들을 가장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드라이버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바로 발의 안쪽을 이용하는 거예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체중이동이 들어갈 때내 발의 안쪽, 네. 인스텝 부분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비틀어지는 이미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 머리를 뒤에 놓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 머리는 셋업 때 공보다 더 뒤에 위치하게 돼요. 몸은 중앙에 있고 공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보다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요. 스윙 궤도도 변동되지 않고 다만 체중을 바깥쪽으로 보내던 거에서 제자리에서 체중을 왼발의 안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스윙의 변화를 주지 않고도 클럽 로프트가 지금처럼 살아서 맞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지나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들어오면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스윙의 궤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스윙의 궤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윙의 궤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좀더 제자리에서 왼발 뒤꿈치 그리고 왼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이 아니라 안쪽.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리면서 다운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몸이 제자리에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탄도로 쉽게 볼을 띄우시면서 칠수 있는 지금 같은 볼이 나오게 됩니다.